안녕하세요 랄컴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편집자분들이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바로 자막일텐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넣지 않는 컨텐츠도 많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컨텐츠가 자막을 삽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유튜브 검색인지는 CC 자막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CC 자막을 삽입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운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다운캡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운캡은 음성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고 손쉽게 영어 자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미 추출된 영상을 프로그램에 불러오거나 혹은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의 링크를 불러와서 음성인식을 시작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cc자막 편집시에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클릭 한 번으로 영어 번역까지 되고요 한글자막과 영어자막을 별도로 삽입할 수도 있고 한영자막을 같이 붙이는 스타일로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어권을 타겟층으로 하고 싶지만 뭔가 이런 자막 삽입 때문에 엄두가 안 났던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캡에서 제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에서 영상이랑 자막 업로드까지 가능한 원스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CC 자막은 삽입을 해보려고 해도 기존에 올린 영상들 하나하나 일일이 자막을 삽입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작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데 다운캡을 이용하면 그런 번거로움은 상당히 많이 해소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능이 이렇게 많은데 설명만 들어서는 좀 헷갈리시겠죠? 다운캡 설치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캡 프로그램은 다운캡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고요 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간단한 다운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다운캡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무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000원에 330 레터 그리고 어 음성이 면 음성이 15초에 2 레터 정도 차감이 되니까 약한330 레터 정도면은 20분 정도를 음성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 할 때마다 매일 327 레터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로그인 을할 때마다 약 20분 정도의 영상을 자막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매일마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튜버 분들이 뭐 20분 넘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로그인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은 이렇게 추가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제를 한다고 쳐도 굉장히 20분에 천원이면 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놨으니까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캡을 실행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간단한 안내가 뜹니다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유튜브 영상을 검색을 하거나 뭐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삽입을 해가지고 불러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미리 작업해 놓은 작업물을 여기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파일을 바로 불러오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일단 제가 예전에 작업을 해 놓은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영상을 불러오면은 음성분석, srt 자막, 영상만 불러오기가 있는데 자 영상만 불러오기를 하는 거는 음성인식을 일단 하지 않고 그냥 이 영상만 먼저 가져온다는 말이고요 음성분석은 영상을 불러온과 동시에 이 영상에 있는 음성을 인식을 바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이 약 6분 정도 되는데요 어, 예상 시간도 한 6분 정도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터는 약52 레터가 소모가 되네요 자 그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온과 동시에 바로 음성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6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음성인식이 완료가 되어서 어,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안녕하세요 라이커입니다인데 아무래도 제 발음이 살짝 우물우물 거리는 게 있고 그 라이커라는 단어 자체가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인식이 힘든 것 같아요 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자막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엔터를 눌러서 안녕하세요. 재생과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칸을 옮겨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자막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화면에 바로 수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자막 수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자막 편집칸에서 단락 수정과 뭐 이런 식으로 단락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단락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자막 스타일이 전체가 있고 라인이 있고 뭐 단어가 있는데 전체는 이 스타일링 설정을 했을 때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라인별로 할 경우에는 이각 라인별로 스타일 설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까만 화면에 이 정도 위치인데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막을 가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치를 조금 위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뭐 색깔을 좀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슈어에서 최근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마이크뭐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스타일링 설정이 별도로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AI가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자막을 생성해주는 거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서 약간의 좀 그런 오타가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전반적으로 음성 인식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어, 음성 인식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가지고 오타 수정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캡에서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어 음성 AI가 정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프리뷰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타에 대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정하기 편하게끔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직접 프리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이다운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을 생각보다 수정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막 생성을 완료를 했다면 이번에는 영어 번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번역 시약 얼마 정도의 레터가 소모가 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6분 정도인데 한 86레터 정도 소모가 된다고 나오네요 사실 영어 번역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네이버 파파고 같은 자동 번역 시스템이긴 한데 한글 자막이 정확하다면 그래도 번역이 좀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좋다고 합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번역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장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밑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뭐요 말이랑 뜻이 안 맞는다 치면 은 번역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한글 표현을 잘 다듬어서 어 문장을 매끄럽게 해주시면 은 원하는 느낌으로 번역이 좀더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여주시면 은 이렇게 다운캡 자막이 이렇게 뜬다고 표시가 됩니다 자막은 한글 cc 자막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어 cc 자막 넣을 수가 있고요 이중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글, 영어 그리고 영어, 한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운캡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이 cc 자막의 스타일을 여기서 바로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굵기, 굵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위치, 위치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의 색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뒤에 있는 자막바 색깔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윤곽선 등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밑에는 다운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추천 라인 스타일입니다 자,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직접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c 자막을 삽입을 할때 본인이 이제 직접 삽입을 한 자막과 위치가 조금 겹쳐가지고 CC 자막을 삽입하기가 좀 껄끄럽다거나 CC 자막을 삽입하는 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 미리 편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은 자막이 어디 있던 간 간에 시, 내 CC 자막의 위치를 조정을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자막을 아예 넣지 말고 이 CC 자막만 가지고도 어, 영상을 제작을 하려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 말자막 또 풀자막 넣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다운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막 생성 한번한 한 다음에 자막 전반적으로 한번 어, 오타 검수만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스타일 한 번만 적용을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CC 자막도 있으니까 국내 사용자들을 위한 자막도 그리고 글로벌 타겟층을 위한 자막도 모두 다 같이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오디오가 있어요 영상을 추출할 때 BGM을 넣지 말고 BGM이 없는 영상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배경음악을 삽입을 하면은 말을 할때 자동으로 음악소리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BGM을 넣고 싶어도 뭔가 그런 소리를 좀 조절하는 것 때문에 귀찮으셨던 분들은 어, 다운캡에서 바로 배경음을 삽입해가지고 말소리 날때 자동으로 BGM 조절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운캡에서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다운캡에서 유튜브 영상도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다운캡과 유튜브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운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마이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어, 개인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게 구글 계정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변경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마 없는 분들은 등록하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클릭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구글 계정 로그인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연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영상 업로드 하셔가지고 본인이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영상 제목, 설명 유튜브 그 업로드 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 제목을 적어주시고 저는 테스트니까 그냥 다운캡이라고 적을게요 설명도 하시고 태그도 필요한 태그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 시청자, 언어 이런거 다 필요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카테고리도 필요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퍼가기, 뭐 일부공개 선택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 페이지가 뜨면서 어, 썸네일이나 뭐 최종화명, 카드, 뭐 수익창출 란에 들어가서 광고 설정 등 유튜브 페이지에서 수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자막 업로드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자막 업로드는 지금 이 다운캡 안에 있는 이 지금 작업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영상으로 업로드 되게끔 뭐 내보내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자막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한글 자막을 업로드, 뭐 영어 자막을 업로드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 자막, 영한 자막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뭐 글로벌 타겟을 원하신다면 영어 자막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기본 자막들이 다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영 자막이나 영한 자막 둘다 뭐 삽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소 영상의 주소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은 안녕하세요 라이크입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좀 너무... 굉장히 쉽죠? 영상 그냥 불러와서 여기서 수정하고 뭐 번역할 거 있으면은 영어 번역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여기서 스타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자막 업로드 여기서 바로 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이 영어 영어의 자동 번역을 여기서 바로 해주고 쓸데없이 뭐붙여넣겠다붙여넣겠다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cc 자막을 바로 바로 번역을 해주고 또 이중 자막까지 바로 삽입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막을 가리지 않도록 여기서 cc 자막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전에 올려놓은 수많은 영상들에도 cc 자막을 달고 싶지만 이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다운캡을 이용해서는 그래도 뭐 물론 조금의 노가다는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새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바로 유튜브 영상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정확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조금씩 자막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막 위치가 기본 자막을 가렸잖아요 자막 위치 조금 변경을 해주시고 또 아까처럼 어... 유튜브 업로드, 자막 업로드 해서 여기에서는 주소가 바로 뜨네요 자, 업로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소니 프라이빗 팀링 체험단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주 운이 좋게 소니 브이로그 앰버서더 젠즈 화이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CC 자막을 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될 법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뭐뭐 뭐 6분, 10분 뭐 이런 영상들 불러왔을 때다한 100. 포인트 100 레터 정도 차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영상 하나당 300 레터는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0분 이상의 영상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어 기존에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 CC 영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약에 삽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다운캡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 자막 생성 프로그램 다운캡을 리뷰해보았는데요 프로그램 하나로 자막 생성, 오타 수정, CC 자막 스타일 설정, BGM 삽입, 유튜브 영상 및 CC 자막 업로드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가격까지 저렴한 제 생각에는 진짜 혜자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 자막까지 같이 삽입을 할수 있다는 것은 글로벌 타겟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자막 삽입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유튜버 분들 다운캡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